안녕하세요. 레니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트윙클 위시 기모노 그린 그린 걸 에마 굿즈로 만들어봤는데 도착했습니다. 사실 도착한지는 좀 됐는데 영상이 늦었네요. 에마 굿즈가 어떤 크기가 좋을지 고민이 돼서 임시 프린트를 하여 크기를 비교해봤어요. 두 가지 사이즈가 고민됐는데요. 장식용 굿즈를 하기에는 조금 큰 감이 있어서 작은 사이즈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에마랑 비교하니 비슷하죠? 원본 색감보다 살짝 진하게 나왔지만 그림이 더 선명하게 보여서 전 마음에 듭니다. 컬러 인쇄를 하기 전에 백색 인쇄를 깔아서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트윙클 위시만으로는 아쉬워서 미시전 SD도 그려서 주문했어요. 개봉해 보겠습니다. 앞면은 포플러 나무 합판 4T를 사용해서 인쇄했습니다. 포플러 나무가 예민해서 기스가 날까봐 하나씩 포장을 해주셨어요. 뒷면은 나무색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소원을 적어서 걸면 완벽하겠죠?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지만 찍히거나 나뭇결 기스가 조금 있네요. 이런 B급은 포장을 뜯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굿즈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매달 수 있게 구멍을 뚫어 줬는데요 이곳에 고리를 걸고 포장지에 넣어서 스티커를 붙여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에마에 어울리게 붉은 실을 준비했어요 달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마가 완성되었구요 OPP 비닐 포장을 해주겠습니다 뒷면이 허전해서 제 부스명과 인포가 적힌 스티커를 장식 겸 붙여줄게요 포장이 끝났습니다. 아까 비판매용으로 분류한 B급 에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망치면 제가 갖는 것으로 할 거예요. 잘 그려진다면 이벤트 상품으로 사용할 겁니다. 트윙클 위시 멤버에서 뉴이로 도전해볼게요. 나무가 지우개에도 잘 지워져서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뼈를 따라서 미세하게 선이 번져 조심히 그어줄게요 짜잔 이벤트로 배포해도 괜찮겠죠? 이제 칠해볼게요 흠집부분이 거슬려서 최대한 티가 덜 나도록 더 꾸며주겠습니다 조금 실수한 부분은 칼로 긁어서 지워주겠습니다. 이빈 공간에 소원을 적으면 되겠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트윙클 위시 에마의 유의를 그려봤습니다. 재미있어서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미식전 에마의 캐루를 그려보겠습니다. 싶 어서 엎드려 있는 모습 으로 그려 봤 어요. 채색해서 완성해주겠습니다. 이에마는 12월 서울코미걸드에서 제 부스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양일 참가할 예정이라 양일간 이벤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스에서 구매해주신 분에게는 구매금액 상관없이 1인 1회 뽑기계를 드릴 거고요. 1등은 프리콘의 에마. 프리코네를 하지 않는 유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리지널 상품도 하나 추가해서 먼저 뽑히시는 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2등은 아크릴 스탠드 3등은 마우스 패드를 준비했는데요. 1등 굿즈만 비매품이니 2, 3등 상품이 탐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일 동시에 똑같은 상품으로 진행하고요. 토요일에는 유이 에마, 일요일에는 캐로 에마가 1등 상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부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였죠? 크리스마스 카드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니 오셔서 받아가세요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받아가세요 그 외에 프리콘의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새 즐겨하는 게임이라서 유저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판매물품 중에 마코토와 준 카드텍이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코토와 준 캐릭터 없으신 분들이 게임 계정을 보여주시면 카드 택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에요. 마코토가 없으면 마코토 카드를, 준이 없으면 준 카드, 둘다 없으면 두 개의 카드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해서 게임 아이디는 제가 수기로 기록하고 양일간 사용하고 폐기합니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혹시라도 참고해주세요. 중과 마코토는 일반 판매로도 실시됩니다. 나중에 1월 북코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기회가 되면 통신 판매도 시작할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페루까지 완성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두고 보니 뿌듯하네요. 그럼 이번주 12월 서울코믹월드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굿즈를 만들면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